여보, 안녕히 들왔어요 마이야 언니한테 계속 붙어있어? 아이고 좋아 아야야야야 야, 야, 야, 야. 마미야. 우리 올라와. 언니. 이리와. 아유. 저도 맞죠, 영, 우리 마미가 세다듬어 달라고. 언니가 돼. 맘이 꾹꾹이? 어머. 아구, 우리 맘이 꾹꾹이. 너 별걸 다 한다, 얘. 맘이야. 언니한테 꾹꾹이 했어? 이리 응. 와, 이리 와. 아구, 아구, 아구, 아구, 아구, 고개 떨어지겠다, 마이야 고개 떨어지겠다. 응? Hmm?